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진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대기업 1년차 신입사원으로서 제 월급 명세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본 대기업 1년차 신입사원 정확히는 한 제가 작년 4월부터 일해서 어, 정확히는 10개월 정도 4, 5, 6, 7, 8, 9, 10, 11, 12 1에서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 10개월차 신입사원이 어느정도 일본에서 월급을 받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 제 얘기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모든 대기업 신입사원이 이 정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더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요 어, 또한 뭐 기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제 이야기 제그 월급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는 거라고 제가 어, 먼저 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어, 맨 왼쪽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맨 왼쪽에 어, 시기나이요는 지급액 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중간에 <목소리> 히키사기나이요 이거는 공제. 얼마나 뭐 보험 보험료나 사대 보험이나 뭐 세금 같은 게 어느 정도 뭐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X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가 이제 근무내용, 아 근무 근무내용, 그 팀문화요. 근무 이제 이거는 어뭐 정해진 뭐 근무 일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가 일을 했느냐. 그 다음에 뭐 잔업 시간은 얼마이고, 어그 다음에 시급은 얼마이고, 뭐그거 대한 잔업 수당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그 내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 자, 그러면 왼쪽 어 지급액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급액을 보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어, 기소급 그다음에 직능급, 직무급, 그다음에 근무지 가산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초급, 직능급, 그다음에 직무급, 그다음에 근무지 가산이에요. 이네 가지를 합해서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 기본급으로 쳐 줍니다. 어, 뭐, 각각의 뭐 기초금이나 직능급이나 직무급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큰뭐 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너는 뭐, 뭐 주임이다 아니면 주무다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대리 뭐뭐 뭐 사원 사원 대리 뭐그 다음에 뭔가요 뭐 개장 차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어 직무가 올라가는 직무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직능급. 직능급은 뭐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 일 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 단순한 한사항뭐 영업 사원이다. 영업 사원에 대한 뭐 직능이 있고, 또 어떤 기술직이다. 그럼 기술직에 대한 그런 직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초급은 연공사열. 어, 말 그대로 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초급도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 기초급이 기본 기초급이 노,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합쳐서 이제 기본급이라고 하고 기본규라고 하고요. 이 기본급은 어, 제가 현재 지금 22만 6,900엔, 22만 6,900엔이고 이거는 학부생을 기준으로 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석사 졸업이면은 조금 이거보다더 받아요. 한 2만 엔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박사 졸업이면은 훨씬 더 많이 받고 한20 8만 엔 정도 기본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기본급이 22만 6,900 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12월 달에는 잔업을 꽤 많이 했어요. 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잔업을 한 53시간 정도 잔업을 해가지고 어, 잔업 시간의 금융 수당이 무려 시, 잔업 시간 그 잔업 시간 부분만 10만 엔이 넘어요. 그래서 10만 심야 수당까지 합하면 10만 한 7,500 뭐 600엔 정도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외 근무 수당이 따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심야 수당 심야 수당은 이제 열시 이후에 근무한 입니다 열시 이후에 2,000 뭐 근무는 2,698엔 그 다음에 통근 수당 통근 수당은 교통비죠 이제 교통비는 회사에서 일본은 무조건 어느 뭐 대부분 물론 안 지급해 주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통근비가 다 나와요 그래서 통근 수당인 어저 같은 경우 는 이제 8,180엔으로 어, 내고 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 보시면 이제 지급 합계액, 지급 합계액은 이제 342,848엔, 이게 말 그대로 액면가죠. 액면가 어, 부가액까지 합하면 345,848엔이 되겠네요. 그래서 애, 에, 이번 급여는 제가 액면가로만 345,848엔을 만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희사기나요 그 그다음에 공제액을 한번 볼게요 어~ 공제 같은 경우는 일단 맨처음으 공제가 되는 것이 사대보험 어~ 건강보험 그다음에 연금 고용보험 그다음에 뭐~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요 어~ 연금 같은 경우는 에~ 뭐 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거는 전부 다그 소득하고 연관돼서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많이 내고 연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9% 정도네요. 한국하고 비슷하죠. 한국은 좀 올린다 그러던데 일본은 아직까지 뭐 올리는 건 아니고 한 9% 정도네요. 전체 급여에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6,7만엔? 20... 26,7만엔 정도로 뭐 급여 산정이 돼서 그거 한 9% 정도는 237,990엔 엔, 37,900엔이 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뭐 건강보험 이런 거 해서 고용보험, 소득세까지 합하면 대략 한 3만 4만, 4만인 정도가 이제 빠져나가 공제가 되네요.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어, 기숙사.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숙사비가 이제 한 달에 21,200엔이 기숙비로 사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어, 21,200엔 하고, 플러스 이제 수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네. 그래서 수도세가 1,020엔. 그 다음에 관리비. 관리비가 5,000엔까지 해가지고, 약2 7 0 0 0엔 정도가 기사비로 매월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거 외에 뭐 전기세도 따로 내는 것도 있고요. 인터넷 요금도 따로 내고, 음, 네, 그 정도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회사의 월급에서 그냥 바로 공제가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이거는 그냥 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회사 식당 식사비 회사 식당 식사비는 어 저희 회사는 이제 종그 사원증으로 찍어 어사원증으 찍어서 이제 밥 계산하고 결제하고 어 금액이 나갔는데 그거의 절반 정도를 그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급액에 기타 부가액 쪽에 보시면은 3,000엔 이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식사비에서 3,000엔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 절반 정도는 이제 지급을 해줘서, 뭐, 실제 나간 비용은 한 3,043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 나중에 얘기, 열선 드리겠지만 제가 12월 달에는 그렇게 그, 근무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온 건 아니고, 굉장히 조금 나온 거다. 어, 평소에는 한, 만에는 훨씬 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제형 단체 생명보험. 이거는 뭐, 회사에서 생명보험 뭐, 단체 뭐, 들어주는 그런 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보험과, 생활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건 따로 들었는데, 이제 회사 보험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제 뭐, 혹시 내가 다쳤을 때나, 이제 병원에 가게 될 일이 생겼을 때, 보험을 혜택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따지면 뭐, 상해보험 같은 건가요? 상해보험을 제가 가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매월 한 천엔 정도는 쭉쭉쭉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또, 뭐, 통근비가 또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 맨 처음에, 그, 일본은 전기권이라고, 어, 한 6, 6개월 정도 전기권, 그,를, 금액, 금액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뭐 회사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한 번에 받아요. 한 번에 받아서, 이제, 천, 아, 그 회사 시스템 한 번에 받아서 음한 예를 들면은 6개월치니까 뭐한 4만 8천, 4만 9천 원 정도를 한 번에 이제 정기권을 끊어놓고 이제 그거에 대해 한 번에 준 금액에 대해서 어 따로 이렇게 나눠서 뭔가 이렇게 약간 전산적인 그런 시스템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 그런 게 있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엔이 그영 엔이 되게 어. 그렇게 해서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러스 8 6 8 8엔이 있고, 8,280엔이 있고, 마이너스 8 6 8 0엔이또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통금비는 이제, 교통비는 지급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쿠미아이, 조합원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그 한국 같은, 아, 일본 같은 경우는, 어, 그 쿠미아이, 어, 조합원이라고 그랬죠. 이제, 노동조합이 있어서,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노동자 노조가 어, 공장 워커들이 가입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는 이제 그 평사원들은 월급제 라서 월급제를 받는 사원들은 무조건 조합원에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어뭐중뭐 뭐 중소기업은 없고 이제 대기업 같은 이제 특히 제조 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조합원이 있어서 어, 저희 같은 이제 평사원들도 어, 조합원에 무조건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비를 매달 어, 저 같은 경우는 4,410엔. 이것도 이제 급여에 따라서 조금 차등 책정이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매달 4,410엔이 조합원비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뭐 조합원에 조합원 가입을 해서 이제 뭐 딱히 혜택 받는 건 없고 어, 뭐 유원지 뭐 놀러 갈때좀 할인 받거나 뭐 그런 거가 있는 걸로 알아요. 자, 그렇게 해서, 총 합치, 이제 총 공제액이 89,954엔. 약한 9만엔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비랑 수도비, 뭐 관리비,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기숙사비가한 2만 0천엔 정도 포함이 됐으니까, 어, 이제 고건 이제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걸 빠져나가는 게약한 6만, 6만 3천엔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이제, 자, 근무 내용이고, 이제, 어, 처음으 들어가보면 이제 테이키니스. 이건 이제 정해진 근무 일수죠. 어,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말이라서 이제 쉬는 날도 좀 많아서 이제 정해진 근무 일수가 이제 정근일이 어 19일이에요. 19일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어, 연차 휴가를 4일 정도 붙여 썼어요. 그래서 어, 연말연시 해가지고 제가 총한 16일 정도 연휴를 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12월달에 회사 출근한 일수는 한 15일 정도 밖에 안 돼요 15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잔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출장도 있고 해서 잔업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일 잔업시간이 38.89시간 어, 그 다음에 휴일 잔업시간이 1 4 7시간 심야 잔업시간이 6.09시간인데 이게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 분단위로 잔업시간을 줘요. 잔업수당을 줘요. 그래서 1분 단위로 잔업수당을 줘서 컴퓨터를 on 하면은 거기서 잔업, 어, 시, 어 근무 시작. 그 다음에 컴퓨터를 off 하면은 근무 끝. 해서 이제 근무 시작과 끝에 그, 그을 넘어서는 그 시간, 그 잔업시간이 분단위로 매겨져서 저렇게 상세하게 뭐 0.89시간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합치게 되면은 한 53시간 정도를 제가 12월달에 잔업을 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안하는데 12월달에 출장도 있고 해서 많이 했고 평소에는 한 30시간 정도 전, 전 시간도 하면 꽤 많이 한거고요 뭐 3시간 전후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자 그러면 이제 잔업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잔업수당 계산법은 이제 어 앞에 말했던 제가 기본급 있잖아요 226,900엔을 어 한달 153.7시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시급이 되거든요 시급이 1시간에 1476엔. 그러니까 기본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급도 높아져요. 근데 이시어 그다음에 잔업 그 밑에 이제 시간의 어 평균 잔업 시급이 있는데 이게 1919엔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 시급을 기준으로 1.35배. 그러니까 시급이 높아지면은 잔업 수당도 높아지는 거죠. 휴일 잔업 시급도 마찬가지로 1.45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5배에서 2140엔. 그 다음에 심야 수당은 시급의 30% 해서 442엔. 그니까 이래서, 어, 기본급이 높아지면은 잔업 수당도 높아져요. 그래서 기본급이 높아지면, 그, 연공이 쌓여서 기본급이 높아지면은 조금만 잔업을 해도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평일 잔업 시급은 어 제가 3 8 8 9시간이 했잖아요 여기다가 1919엔을 곱해주는 거예요. 1919엔을 곱하면 약 74,638엔 그 다음에 휴일 잔업 시급은 어 2140엔에 아 휴일 잔업한 거 14엔을 곱해주면은 아 14.17시간을 곱해주면은 3 3 3 2엔 그래서 요두 개를 합하면은 104,970엔이 돼요. 심야수당 마찬가지로 어 442.9엔 곱하기 6.09엔 2698엔 요거는 이제 442엔이 심야설정이라는게 아니라 그 잔업시간에 플러스해서 심야로 일을 해서 10시 이후로 일을 할 경우에는 여기다 플러스 해서 3백0십을더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평일날 10시 이후에 잔업을 하면 은 1919엔 플러스 442엔 해서 뭐한 2350엔 60엔 정도 되는거고 뭐 휴일 잔업시급은 어, 휴일에 제가 10시 이후에 시야 시야까지 잔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2600엔 정도가 이제 잔업 수당 시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저것 해서 이제 총 지급 합계액 3 4 5848엔에서 총 공제액 8만 9954엔을 뺀게제 통장으로 최종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인 은행 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 입금액이 2 5 5894엔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25일날 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요 뭐, 이게, 뭐, 많다고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적다고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일본에서 보통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면은, 요 정도는 아마 다들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사실 중소기업도 요 정도는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저는 많이 하고 이러면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 보너스. 보너스 회사로좀 갈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음,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잔업시간을 분단위로 쳐준다든지 뭐 이제 어떤 회사는 30분으로 딱 끊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1시간으로 시간을 끊는 회사도 있고 중소기업 같은 심한 경우는 안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서비스 잔업이라 고 그러죠 서비스 양교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요거는 이런거에 이런 제 대해서 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동영상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어, 여기까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일본 대기업 입사 10개월 치, 10개월 치 사원의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대기업에서 전부 이런 급여를 받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제 얘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말씀드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젠지니어, 블로그, 유튜브 제가 앞으로 동영상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 어뭐 일본 취업이나 어, 일본 유학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하고 좋아요 등록하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